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프로듀서 김현수입니다 아, 오랜만에 저희 본래 직업을... 아... <웃음> <웃음> 너무 힘들어요. <웃음> 오늘 저희가 리뷰할 제품은 대륙의 실수. 요새 중국 제품들이 너무 좋아요. 아, 그래서 제가 요새 청음샵들을 자주 음.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사운드픽 쇼룸에 가서 네. 그 중국 제품들을 여러 개 들어봤어요. 음. 근데 그중에 저한테 마음에 딱 들었던 제품이 하나 있어서 음. 사실 한 개는 구입해서 1PD님한테 선물로 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피디님 오늘 영상 촬영하실 때뭘 끼고 계세요. <웃음> 흐뭇한 표정으로. 네, 흐뭇한 표정으로. 음. 아, 제가 그 피듀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음. 다른 제품들도 음. 들어보고 싶다. 음. 그래서 피듀 제품을 아, 다 긁은 거야? 다 긁어왔습니다. 오. 네. 중국어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날아오르는 <웃음> 꽃봉오리 뭐... 귀를 꽃봉오리 비유하는 것같아 좀... 아니, 뭐대중요 <웃음> 네, 어쨌든. 나, 날아가는 거예요? 읽는 건 어떻게 읽나요? 피듀! 피듀! 피듀. <웃음> 아무튼 이 피드 제품 이 라인업이 굉장히 저가부터 음. 고가까지 잘 음. 포진이 돼 있어요. 일단 오늘 방송은 저희가 피드의 저가형 라인업들 음. A65, A66, 음. A73까지 네. 한번 리뷰를 해볼 거고요. 다음 편에서는 A85 버고라는 제품, 음. 그다음에 A91 시리우스, 음. 그다음에 플래그십 라인업인 아르테미스 음. 여기까지 리뷰를 하겠습니다. 요 위에는 다 별자리인가 보네요. 못가는 <웃음> 어, 하늘에 건... 있어! 어, 어, 비싼 건 다르구나. 음... <웃음> 저 위에 있구나. <웃음> 네. A65부터 A73까지 들어 볼 건데요. 네. 제일 낮은 거부터 위로 천천히 올라가 그쵸. 볼까요? A65 네. 패키지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팁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팁이 들어있는데 실리콘 팁이 이렇게 세 종류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실리콘 팁, 조금 독특한 실리콘 음. 팁 어,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된 실리콘 팁이 음. 들어있습니다 약간 곱창 느낌의... <웃음> 고놈의 곱 <곱창. 웃음> 네. 아, 요, 요거 좋은거 네, 소프트 케이스는 음. 탁 하고 다치는 네. 재질입니다 네. 뭐 요가 격대에서는 포장에 뭔가를 뭐 쏟아다기 보다는 음. 심플한 구성으로 음. 가성비를 높인 이런 네. 구성입니다. 그런데 또 가격을 생각하면 음. 또 그렇게 어? 포장이 나쁘다, 허접하다는 라느 어, 전혀 아지 않습니다. 네. A66 한 단계 위에 모델로 올라가면 뭐 65랑 다를 건 없는 패키지입니다. 음. 네. 사실 가격 차이가 그렇게 65랑 66이 크진 음. 않는데 66에서는 컴플라이 폼팁이 들어가 있어요. 네. 아까 그 이중 구조된 실리콘 네. 팁 말고 컴플라이 폼팁이 하나 들어가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실리콘 팁입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어폰 유닛 들어있고요. 소프트 파우치 들어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A73 짠! 음. 자, 요거는 이제 파우치가 조금 변화가 네. 있습니다. 파우치가 이렇게 따로 들어있고요. 이어가이드 들어있고요. 음. 마찬가지로 컴플라이 폼팁 그리고 실리콘 팁들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이중 팁까지 네.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유닛의 디자인이 이제 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네. 네, 조금 고가 제품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귀가 닿는 부분이랑 이렇게 딱 밀접하는 음. 몰딩된 형태의 유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65, 그리고 A66, 그리고 A73입니다. 하우징이 지금 A65 같은 경우도 굉장히 디자인이 예뻐요. 약간 이렇게 빛나는 광택이 있는 음. 고급스러운 느낌의 하우징이 되어 있고요 66의 경우 유닛이 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에보니 우드 챔버 흑단이죠 음, 그렇죠. 네. 전 사실 73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플라스틱? 가격 대비해서 좋아 보이는 그런 디자인은 아닙니다 더 저렴한 패키지에서 유닛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그렇죠. 네, 조금 더 비싼 패키지에서 약간 이런 느낌 여기서 대륙에 패기해서 살짝 실수 고 <웃음> <웃음> 자, 이제 사운드를 실제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레퍼런스는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 시아. 네. 네. 산타스 커밍 for us. 오, 좀무섭네돈 <웃음> <웃음> 받으러 오라? 네. <웃음> 에임 또 바로 들어볼까요? 네. <웃음> 음. 어떠셨나요? 아 저부터 <웃음> 완전 다른 소리들이 나네요 그러니까 희한하네요 네. 셋 중에 음. 저는 추천할 제품이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음. 일단은 73 같은 경우는 하이가 되게 많이 열려 있는 듯한 아하이가 예. 엄청 많이 열려 있어요 예. 65 같은 경우는 저음이 조금 음. 다른 것들보다 저음이 좀 나오는 타입 그 사이가 66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 예. 그렇죠 네 비슷한, 비슷한 느낌 예. 제가 여기서 일단은 리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음. 음. 하나 더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원래 패키지에 내장이 되어 있는 음, 음, 73과 66 음, 음. 폼팁이 내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두 네. 가지 제품을 제가 한번 폼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폼팁을 낀 73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 확실히 저음 쪽이 좀더 붙고요. 73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이가 열려있는 게뭐 약간 마스킹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저음만 더 붙더라고요. 지금 네. 확실히 73 같은 경우는 하이가 굉장히 많죠. 제가 일단 73이랑 66에서 음. 폼팁을 한번 끼워보자라고 한 이유는 네. 지금 기본적으로 피드는 유닛들의 크기가 되게 작아요. 굉장히 귀한해서 완벽하게 밀착이 안된 느낌들이 음, 좀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제가 어, 이거 폼팁으로 바꾸면 이 유닛에 더 확실한 정보량들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음, 느낌이 들어서 지금 네. 폼팁을 한번 바꿔봤는데요. 네. 자 확실히 지금 73 같은 경우는 폼팁으로 바꿔서 굉장히 소리가 새는 음, 걸 막고 안정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음, 음, 음. 하이가 많긴 많습니다. 많아요. 하이가 그냥 단순히 많이 오픈되어 있다, 되게 시원하다, 이런 음, 음. 정도를 좀 떠나서, 음, 음. 아, 살짝 귀가 아프지 않나. 음, 음,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들은 레퍼런스 자체가 음, 하이가 막 엄청 많은 건 아니거든요. 네. 특히나 좀 일본 음악 쪽이나 이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셀 거예요. 음, 네. 자학이지. <웃음> 가까운 병원을 찾으세요. <웃음> 네. 지금 66 같은 경우는 네. 폼팁을 끼니까 완전 다른 소리가 나요. 네. 이66 구매를 만약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음. 폼팁 꼭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지금 오버이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음, 음. 유닛이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 거는 음. 어쩔 수 없거든요. 특히나 네. 저희는 지금 앉아서 듣고 있지만 음. 걷거나 이럴 때는 음, 음, 음. 분명히 흔들릴 거고 음.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새거나 잡음들이 많이 유발이 될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폼팁을 꼈을 때 완전히 안정화된 상태에서 음음. 유닛을 감상을 하면 와이 66의 진가가 딱 드러나는데 어, 밸런스도 굉장히 좋고 네 좋습니다 네 사실 이 가격대에서 음음. 너무 좋은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음. 좀 들어요 그리고 A73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어가이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66 패키지에는 이어가이드가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음. 그런데 판매처에서 음, 음. 이어가이드를 서비스로 같이 주고 있습니다. 홈팁에 이어가이드까지 껴서 음. 확실하게 밀착을 시켰을 네. 때이 이어폰이 진가를 발휘할 음, 거고 음, 음. 굉장히 좋은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66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65 같은 경우도 네. 사실 되게 좋은 이어폰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가격 대비 되게 음, 좋은 음, 이어폰이고 빌드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요. 네. 이런 선재나 이런 것들도 음, 되게 음, 좋은 음. 것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네. 3개 다 화이트 노이즈나 이런 것들 음, 전혀 없고 음, 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이어폰인데 음, 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격이죠? 그쵸 65 같은 경우는 음. 4만원 후반대 네. 그래서 거의 5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 가격이고 그 다음에 66 같은 경우는 음. 6만원 초반 음. 그다음에 어, 좋네요 가격 73 같은 경우는 음. 10만원 후반대에요 아, 어, 그래요? 확 끼는데? 네. 73이랑 음... 66은 가격 차이가 조금 음...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세 라인업을 들어봤을 때, 음음... 사실 조금 더 추천하고 싶은 거는 65와 66이기는 해요. 음... 요새 이어폰들 단자들이 계속 다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삼성폰에서도 네, 이어폰들 단자 사라지고 음... 막 그러는데, 10만원 미만대에서는 코드리스들이 굉장히 좀 많이 활약을 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같은 가격이라면, 음음. 코드리스보다는 유선이 음질적으로는 좀 유리하거든요. 저는 유선이 좋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저렴한 가격대, 음, 음, 5만 원, 6만 원대에서 음, 음, 즐길 수 있는 이 유선 음. 이어폰 그리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좋네요 네 이런 유선 이어폰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A73 같은 경우가 저는 살짝 가격 대비 애매하지 않나 음. 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기는 해요 음. 해상도도 되게 좋고 네. 튜닝적인 밸런스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음. 라고 생각은 드는데 사실 이 중국 브랜드나 네. 이런 신상 브랜드들이 한 번씩 하극상을 해요 밑에 라인업들이 더아 비싼 라인업들보다 좋아! 어, 이 가격인데 음. 이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음음.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사실 73이 안 좋다라는 것보다 음. 65랑 66이 너무 괜찮아서 66이 너무 어. 괜찮아요 73이 조금 빛이 가려지는 그런 느낌이 음. 있습니다 이세 가지 제품 중에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66을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제 또 연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이 PD 제품은 1년에 딱한번 크리스마스 때 세일 행사를 시작한대요. 그리고 그이외에는 절대 가격이 변동이 없는. 어... 평소에 피디 제품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크리스마스 세일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요 다음 방송에서 피디의 고가 라인업들로. 고가!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이 좀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 채널은 싼거 아니면 <웃음> 비싼 거. 중앙이 없어. 중간이, 중간이 없어. 없다. 네, 오늘도 저희 중도가 없는 방송.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프로듀서 김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